자 안녕하세요 하반입다 오늘 할 게임은 오버워치 치유량 매우 많은 치유량을 치유지네.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로드오고 따라다니면서 히라니까 생각보다 치유지네. 뒤에 잘 나와요 이게 힐빨이 전파질 만족도 치유지. 나왔거든요 치유지네. 이번에 얼마 정도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물론 그빛 찍고 있어 지금 아 찍고 있지 오 역시 그빛 우리 거기 모여 있는 거 아니야 돌리는 거봐 안녕하세요. 야 이제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. 아 <웃음> <웃음> 같이 내려가 같이 내려가. 여기 숨어 여기 숨어. <웃음> 와와와왜 이렇게 귀, 무섭냐 이거. 오면 하나 끌자. 꼈다꼈다 뭐야 꼈다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쪽으로 안 와? Surprise! I b 나도나 노리다. 아 저기 이제 할줄 알아. 나 나를 노려. 아그 아급미 실망이.. 오! 어! 어, 쓰레기촌 부족들이 만났다! 쓰레기통? 쓰레기촌 쓰레기촌! 야쓰레기촌 스킨이지? 아니 스킨이 아니고 얘네 로드호그랑 정크에 살던 도시 이름이야 아 그래? 어 아닌가? 아무튼 얘네들이 친구데 인 방금 싸웠어 야 빨리 오면 안 돼? 아 <웃음> <목소리> 니넌왜 내가, 배우고 내가 배우고 가기 전에 배우고 죽어 배우고 내가 오면 또 집에서 출발했다가 내가 또 이제 죽으면 또 집에서 나오겠지 나, 나 죽었어 야이 쓰레기야 나 이제 나왔다고 야 그럼 난로드오 말고 라이나르탈까? 아니 디바를 해야될까? <목소리> 걔.. 걔가 제일 많이 참았는다 그래 아 근데 로드오고 완전 재밌었는데 <웃음> 처마제라고 해서 뒤지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방패도 있으니까 어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 방어 매트리스 키지마 야 힐러 없는 디바랑 힐러 있는 디바의 차이점을 보아라 어리석은 녀석 아야 아야 아야 왜 이렇게 세 애들 <웃음> 모여있으니까 공격받고 있어 아우 네자도도도도도 아직 2개 있어 <쏘> 위치발강 아, 안하기 맥... 위해서 평상시에는 안 빨대 탱커. 안 걷고 <웃음> 있어야겠다 <쏘> 아, 메르... 아 메르시 탱커가 이렇게 재미있는지는 처음 알았다 이를 막을 순없죠 애들이 여기를 구먹는다, 이때는. 너 많이 맞지 마, 음. 너 지금 아까 전에 라이너르트 힐해주고 왔어. 지원 아르트 힐해주고 왔어. 라인 아르트 힐해주고 왔어. 디 아, 응. 어디, 어디? 어디. 응. 힐좀 해줘. 어, 어디야, 힐. <웃음> 야, 너네 너무 바쁜 것 같아, 솔직히 나. 아, 이것도 나 어? 아니, 늦었어, 이 미친놈아! 늦었어 이 미친놈들아 꼭꼭꼭 담아라 니가 비트에 몸을 맡기면 나는 힐에 몸을 맡긴다 미안 다 적들한테 고립당했어 나는 니발에서또하로 변신했다 아야 정이가 긋발쳤어 너무 쎄다 봐라 오 나, 나, 나, 그 대신 내가 주셨어나 지금 살도안 되는데. 어쩌라고. 어, 로 치료해 드릴게요. 괜찮아. 지금이라도 체벽 방어하면 돼. 아 근데 나 치유량 이번에도 많이 못 찍겠는데. 옛날에 여기까지 왔을 때쯤에 아 아니, 아까 전판에서 여기까지 안 왔을 것. 때쯤에 한 8천 찍었잖아. 내가 아직 2 0 0 0야 뒤바보다 성화로도 풍불라가 내가 아 뒤졌어 아니 위도우가 이걸 아니 위도우 저격으로 잡은게 아니었네 따발총 쏘다가 잡은건데 이거 아버님, 근데 지금은 힐량 몇이야? 십으로. 힐량? 아직 2,000밖에 안 돼. 너에못 찍어. 수비보단 역시 공격이야. 그렇지. 좀더 과도하게 나가야지 내가 힐량을 많이 찍을 수 있어. 그래서 빨리 나가서 빨리 쳐맞고 와. 그렇지. 그렇게 맞고 오는 거야. 그래, 잘한다. 잘해. 말급히 치료해 드릴게 저주 너보다 더 급한 황자가 있거든. 저쪽에 가고 싶지만 우리 팀은 지금 여기가 밀리고 있는데 제가 저기서 깔짝 때봤자 우리 소용없거든 메르시 집, 저 메르시가 이메르가 메르시가 이 고프에 차이 저팀 뒤가 또 나랑 이오하본이형 어디갔어 여기있어 와. 아아아 지구가 저골붙었어요 그래도 무난히 5천까지 찍겠네 니가 많이 쳐맞으면 아니 이미 거의 5천 찍었다 용 날아간다 용용용 야너 용한테 너는 용한테 좀 안맞니? 어이오이저희 타이어 조심해 땡나 뒤졌어 몸 사려 일단 니들의 체력은 모두 내 궁을 채우기 <웃음> 위해서 사는거다 뭐야 전크리트 죽었네 내가 야, 바로 그거... 저선의 POTG 죽이다 POTG 못하게 하면은 죽인다 영이나 <웃음> 이번에 어 <웃음> <웃음> <공주를 받을 거야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우 저거 이거였구나 놀랐네 아주 실만 아, 해주고 있는데 계속 팔아. 킬이 들어오고 있어. 요 국비. 어? 아 히라고 있구나. 아까부터 빨대 쭉쭉 꽂고 있거든. 저기 너무 딜링이 쌤. <웃음> <웃음> 모습 되게 웃긴 거 알아? 땅에 발발되면서 실패 먹으려 돌아다니다가 실패 후루룩 먹고 다시 전투에 참전하는 거. 야 리퍼가 내가 날아왔다 야. 죽음이 너에게 될까 는다야 내가 날아다니니까 너도 날아다니네. 뭐 대륙까지. 탱커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능력이라. 쫀족하면 내가 더... 따라다닐지. <웃음> 군이 모여있음으로 좀더 수비적으로 <웃음> 생활해야겠어. 아니, 로봇에다가 저걸 줄 수가 없잖아. 아, 메이. 메이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살려줘라! 힐로 끊겨요. 메카 가동. 메카 가동. 희망 사다. 네. 애들 기술 막는 것봐. 우와 막아야 돼. 이렇게. 힐, 힐빨때 쭉쭉 꽂고 있어. 어디가 어디가. 애들 산에 껴있으면 내가 힐해주기가 힘듦. 다른 애한테 타겟팅이 되거든. 체력이 빵빵한 애한테 말이지 우리 팀 탱크 잘한다? 어디가 위, 어디 가야겠어요? 가 위쪽, 위쪽에 어디서 어고 너는 바로 그리.. 나 따라와 알았어 이쪽 꿀자귀야 제 양전이 없어서 꿀자귀 나도 막을거야 <웃음> 나도 막을 줄알아 아, 디바 타이으로 아, 힐로 타이으로 절대 죽지 않아, 나는. 잠깐만, 나만 넘었어. 준비됐어요. 궁극기가 준비됐어난 준비됐는데 써먹 쓰먹, 지는 못해. 아, 이좀 뒤질 거면 좀한번 뒤져, 나 피어 지 먹어야 돼. 자, 너 살고 다시 튀울 거야 나. 나쁘지 스 오지렸는데 근데, 근데 디바는 처음 초반에는 애들 되게 많이 죽었어. 안 그래? 너 디바 처음 쓰때 기억나지? 네 명인가 한 방기 빡 죽여가지고 길 열린 거. 맞아. 그때 완전 채. 다진. 나 체력 팔 나갔어. 팔은 안 나가고. 다진 게막 질질 끌고 갔잖아. <웃음> 마지막에 궁대방. 그때 내가.. 그때도 내가 힐러였냐? 아니 그때는 아마 니가 다른거였을거야 야야야 나 아, 지금 나 너무, 너무 방금 왔는데 너무 빨리 죽는거 아 야야야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놈이 저거야 갑자기 폭딜렀거든 야나 만우.. 만 백.. 만천으로 지금 종료하겠는데 아까보다 높아 나 최대한 오래 못티고 오래 버티고 있어! 야 모두 공 여기다 에야헤에헤헤에헤 이겼다 <웃음> 와살았다 12,500 12,500 실량 12,500 나 결국엔 로드워 바꾼다 해놓고 안 바꿨어 얘네? 얘한테 궁쓴적두 번밖에 없는데 <웃음> 야너 나한테 궁쓴적한 번밖에 없잖아 너한테 궁쓸 가치가 없어서 너한테 궁 쓰면 어차피 송하나로 태어나잖아 디박아니라 아 맞네 4번 줘야지 그래도 힘도 줘야지 자투 자투 와, 야루시오 제대로 돌아보자 다섯 번이나 썼네 <웃음> 야, 난 궁이 여섯 번 썼어! <웃음> 나 임무 기여 시간은 확실히 탱을 하다보니까 무조건 1등 치유 1등 12576 야, 네가 그렇게 높아서 그런지 치유 평균도 2000이야! 그 누구도 나같은 힐러에 넘사벽을 넘지 못한다. 내가 바로 힐러 장인이다! 에라이, 전리품 깠는데... 힐러만 2시간 쯤. 전... 리스턴 <웃음> 2시간 로드하고 2시간 라이나르트 2시간 힐러 2시간. 보다. <웃음> 어. 나 이제 라이나 라인하... 아, 라이르트래 로드하고나 <웃음> 디바 디, 디바 3시간 간다. 이번에 원숭이 아 원숭이 나라도 아니서 안, 안 되나 봐. 그럼 로드오브야 다른 거 없나 <웃음> 그럼 로드호가야지 여러분을 보겠 치료 중에요 나도 부수고 싶어 무섭다. 총은 미리미리 장전해놔야겠다 한번 쓰고 나면. 김정이 오락실 한 판하자. 여기 와. 따가 따가 따 따가 따 뭐야 이거. 이거 무서진 같은데 기분 탓. 둘다서는데어저돈 먹었다. 어 메탈 슬러그. 따가 따 따가 따 따가 따 따가 따가 가가 이거 우리 옛날에 디에오 많이 했었는데. 저기요. 날아와 급히 가만 곧 있으면 공격 시작이오나 그러고니 음주산자삼 애들이 왜 이렇게 나가 들어왔다를 반복해 예. 안녕 <웃음> 안녕 친구들 <웃음> 해결사가 왔어? 아니 비만이 왔어? <웃음> 어. 요 근처에 애가 한명썬 필요해 주세요. 아니 잠깐만 내가 치료를 필요해는 누르면 어떡하자는 건데? 좀더참아달라야 저기 바스티온이 있는데 킬러 있으니까 끌어. 에라이. 미친놈아, <웃음> 내힐이 그렇게 셀줄 아니야 바스티온. <웃음> 너 가만히 서서 죽었어. 진짜 장렬하게 저사고. 야 미친놈아. 왜? 아치온 잡으러 다닐 거야. 그러면 안힐안 안 궁이다, 지금. 아니, 너 혼자 들어가는데 어떻게 붙어? 너 거기 어떻게 가, 내가? 이 연약한 몸으로. 저, 저또 치명상 입고 온다. 저, 저, 저, 저. 저. 이제 치명상 아니거든. 실패 먹지 마, 임마. 니가 왜 먹어? <웃음> <의사를 찾지> <웃음> 어딨냐? 저기 안 보여. 여기 있어 임마 여기로 와한명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감 힐러 보였어 힐러 내가 이겼다 안돼 바스티 죽었다 역시 바스티온 잡는 데는 겐지만한 게 없어. 안줘. 대기 중. 안 대기 오, 전크레도와주 아우. 살살 앉아줘. 살살. 나? 어. 여기 저이야이 나도 점령이네. 뭐야? 엎치돌봐드리지 들어와 점령해, 점령해. 아, 제기 아, 아, 오케이. 거 어, 어, 어. 에이, 저기했으면 멋있었을 텐데. 저 골프차. 한전랑 일대 승리. 어 거점을 점령하는 중이에요. 내가 이거 공격 버프 주고 나서 튕겨내기 하면은 야야, 야, 나 힐량 딸려, 힐량 딸려, 힐량 딸려, 힐량 딸려. 어떻게 되기? 그동안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나0 11, 12, 13, 14, 15, 16, 1 못하나? 저, 보리, 이놈. 이노어리석은 녀석 제가 왔어요. 리 닳은, 저, 보리, 닳리 닳은, 저, 보리, <웃음> <공격상으로 웃음> 저, <보소>. 음. 어, 내가 잘렸다고요 썩어? 내가 어? 잘렸다고요 어어 덕티 덕티 체력으로 말하자 <웃음> 아, 나도 잘림 어, 저기... <웃음> 나, 나 바로 앞에서 왔어 어, 잔인한 사권의 잔인한... 사건의 현장을 야, 니들 죽을 거면 전보다 치명상인데 죽을 거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죽어. 오케이. 다 사나 아주 그냥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그사가 제가... 제일 싫어하는 게 환자가 안 다치는 제가... 거다. 근데 막 TV 보면의사들 음, 음, 꿈이 환자들이 안는거잖아개 소리야 그거 그럼 돈못 벌어 거짓되는 <놀람> 그러니까 필요 없는 수수도 하고 그러지. 너 어떡하니? 나못 따라 들어가. 아저 영웅 죽지 않아요 었다 개다 뿐에 나도 쓸 거임. 야너 힐량 천도 못, 오천도 못 채우고 이런 게 가는 거 아니야 게임 끝나고? 와우 겐지로 중피에 1등. 엄마 영광이다. 영광으 <웃음> 깨끗이 났어요 용암 부어